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마다 고민이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집에서 만들었는데 발표장에 갔더니 글씨체가 깨지는 경우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는데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물론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글꼴을 조금이라도 더 글꼴 안 깨질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너무 많이 계속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글꼴과 함께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그 방법은 옵션에 가시면 거기에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저장에서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선택만 해주시면 파, 파워포인트에 적용했었던 그 다양한 글꼴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그 저장 되었던 것들을 다른 컴퓨터에 가서 또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선택해 주는데 단 이것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때마다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나 어, 이번에 적용했는데 왜 다른 파일 했었는데 왜또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파일마다 다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어나 그렇게도 불안하다 또 깨졌, 깨진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파워포인트에 적용했었던 폰트를 파워포인트 파일과 같이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그 글꼴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글꼴이 깨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깨지, 깨질 확률을 낮추는, 낮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꼴을 설치하면 되는데 글꼴이 많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세 번째 방법으로 파워포인트 안에 글꼴을 세가지 이상 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글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통일성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글꼴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두 번째 방법이 있죠 설치할 때 글꼴 많이 설치하지 않고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글꼴이 깨지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네 번째 방법은요 파워포인트 안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전환효과도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저장하실 때 PDF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글꼴이 전혀 깨지지가 않게 됩니다 PDF 파일은 어느 컴퓨터에서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특히나 아무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뭐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보완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안에 적용했었던 글꼴도 전혀 깨지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나 이미지 개체를 이미지화 시켜 버리는 거겠죠. 그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모든 개체를 클릭하신 뒤에 우선 복사를 해줍니다. Ctrl C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Ctrl Alt V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고 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차에서 png 형식으로 저장해 주시게 된다면 바로 그 텍스트 개체가 이미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글꼴이 깨지지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ppt라고 하면 꼭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글꼴이 깨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아예 글꼴을 글꼴 설치 파일을 같이 가지고 하는 것세 번째, 아예 글꼴 자체를 3개 이하로 써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PDF 파일로 저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텍스트 개체라든지 이미지 상자를 아예 PNG 형식으로 붙여넣기 해 준다는 것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꼭 그런 것들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 세상이 이지였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지 세상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안녕!